레스토랑 런던 런던 알. 이게 무슨 일이야, 버터야? 버터. 뭐삐해뭐 삐나. 뭐이 맞았어. 야, <목소리> 어때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Crescent and n u 누리! 누나 누리! 누나들이지! 나와라! 어이구. 너거 좋다. 앉아봐. 앉아봤었아니앉아 여기봐. 너우리 앉아. <단어>? <웃음> 귀여워. <웃음> 얘잘 놀아요. 진짜 잘한다. <웃음> 너 우리 앉아! 앉아! <웃음> <웃음> 나 거기 네 자리지. 근데 너 우리가 앉아 버렸지. 동생이라서 이해해줘. 응? 그래, 뭐 동생? 동생, 생겼다, 동생 동생은 원래 그런 거야. <웃음> 버터 힘들어. 오늘 뛰어놀어서 힘들었어? 응? <웃음> 귀여워. 힘들었어 버터. 어, 핀아 너울이랑 잘 지내 너울이 알겠지? 아나 우리 나 우리 응 머핀아 또 올게 안녕 머핀 형아 안녕 형아 안녕해 머핀 형아 안녕 머핀 형아 안녕 착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올게 우리 잘가나 우리 갑니다 한숨 잘겠습니다 <웃음> 또 올게 안녕 어키요 안녕 제가 오랜만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협찬이야 협찬 이건 뭐게? 짜잔 이거는 엠블랭크라는 애견용품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레이어 쿠션이에요 뒤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요 사실 버터랑 모피니가 장난치면서 방석에 점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방석이 잘 미끌리는데 이게 있어서 되게 안 미끌리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짠! 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노즈워크 장난감을 선물로 주셨어요 간식 넣어서 하는 빠스락 빠스락 소리는 장난감이고 요것도 귀여운 거북이 노즈워크 장난감이에요. 자! 먹어! 자! 여있어 냄새 냄새 맡아봐. 간식 있지? 거기 안에 있잖아. 응 거기 있지. 어, 찾았어. 완성!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초코에 오렌지. 나도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맛지? 맛있어맛있 o d morning. Good m o r 됐다. Good m o r n i 됐다. 이 <목소리> <목소리> 축하합니다 세이 사랑하는 엄마, 축하합니다 와와. 아니야 천천히 가자! 아니야! 가자 어, 집에 또... 가자! 밥핀다! 반가워! 아, 집에서 봤잖아! 가자! <놀람> 수베드 부채살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이니스플리에서 4월달 제품으로 보내주신 건데 한번 같이 오픈해 볼게요. 여기에 네. 무멀로그님. 네. 이번에는 워낙 유명템 인 노세범 파우더 쿠션인데 피넛칩과 컬러 보한 디자인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내주셨고 2 1엔 바닐라 컬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패키지 너무 귀엽죠? 찰리 브라운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퍼프가 되게 쫀쫀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저치부지 피부에는 기름기 잡아주는 게 너무 큰 고민인데 이거 되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헉, 커버력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꼭 써보고 후기 남길게요. 저한테는 이 21N 이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린 액티브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이에요. 민감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습 진정 크림이에요. 이게 레티노 시카 앰플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크림이라고 해서 되게 꾸덕하지 않고 조금 가벼운 느낌의 그런 부드러운 제형입니다. 바이모 이제 끝났어 나울아 나울이 나울이 진짜 많이 컸다 나울이 기세 진짜 오늘 5 6 k g 야 잘 놀아. 이이사랑야 이거 이리와 맛있어, 맛있어. 어. 어. 거뭐뭐이 여기야나밥피니여기 너 우리도 힘들어. 피나 집에 <웃음> 가자. 집에 안갈 가? 집에 안 가? 분 일어서. <웃음> 일어서.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야 돼. 자 일어서. <웃음> 귀여워 이도 눈이 감긴다